본인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 현재? 그랬으면 좋겠다 입술색이 왜 이렇게 창백하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내가 여기 온건 아니고 이제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뭐 면접을 보겠냐 뭐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렇게 칠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피어몬트라고 이제 시드니 시티에서 가까운 곳에 와서 지금 칠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찍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잠시만, 자, 지금 잘 보이나? 여기, 저기 이름 뭐지? 하버 브릿지가 여기서 훤하게 보이고, 달링 하버 뷰도 보이고. 네, 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씨 좋좋구바좋도좋람오좋되오게 좋고, 좋고, 좋고. 이렇게. 이렇게. 와에지와좀지어좀는어사람들사람이갈수이많아지많있지그 있어. 오리도오침에 아침에 뉴왔는데왔이데이제코이나바이러스감염자이렇명이명이라고 한한 하더라고. 그... 디스트릭션 완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머리가 바람이 많이 불어 내가 지금 머리를 안 자르고 있거든 머리를 최대한 한번 길러보려고 뒤에 강아지가 조금 멀말거리네 무섭게 퍼피가 와있어 <웃음> 요새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하고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하고 싶은 요리 만들어서 먹고 뭐 맨날 일기도 쓰고 그날 있었던 일 쓰고 막 내일 할일 적어놓고 그런 것도 좋고 영어 공부도 막 평소에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투자해서 많이 못했던 영어 공부도 지금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유튜브도 그렇고 약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진짜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를 많이 알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디스커스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고 뭐 운동을 한다고 하긴 하지. 뭐 파급적이 하고, 이렇게 뭐 집에 풀업 빠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삶이 재미가 없는 거 너무 삶이 너무 무료해. 그거는 조금 있어. 그러다 보니 술도 많이 마시고, 술을 진짜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최대한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에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 현재? 그랬으면 좋겠다 그 위에 보여? 여기 오른쪽 위에 건물 옆에 달이 떠있어 그러면서 노을이 기가 막히게 졌어 진짜 예쁘지 않아? 진짜 이런, 나, 이런 것 때문에 호주에 살지 않나 진짜 너무 예뻐 여기서 이제 시티뷰 저기 웨스필드랑큰 건물들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좋은 집들이 세상 평화로 진짜 앞에는 조깅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날씨가 꽤 추운데도 사람들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아, 그리고 오늘 내가 저번주에 이제 자막을 내가 모든 거를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제 휴대폰으로 편집을 하고 휴대폰으로 자막을 넣는단 말이야 컴퓨터로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아직 잘안돼 가지고 속도가 조금 안 나와 가지고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자막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진짜 막 9분짜리 올린 거는 막 4시간? 3시간? 내가 타자가 느린 편이 아니거든? 근데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키보드를 시켰는데 키보드가 안 되는 경우가야 키보드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충전조차 안 되는 거야 블루투스 키보드를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다시 보냈지 이거 아예 충전조차 안된다 이거 어떡하냐 나 지금 이거 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 그게 금요일날 도착해서 금요일날 써려고 보니까 안 돼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이메일 을 보냈는데 오늘 연락이 온 거야 주말에 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또그 손으로 다 적어야 되는데 손으로 적으려고 하니까 내가 손가락이,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약간 이걸, 아, 언제 다 적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최선을 다해 넣긴 하겠지만, 어, 전부 다 넣진 않을 거야. 뭐, 예를 들어, 브이로그, 오늘 같은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말만 딱 적고, 내가 발음을 더 정확히 할수 있도록 노력할게. 오케이? 시청해줘서 고맙고, 내일 네, 보자. 이제 영상 맨날 올린다. 진짜로